네.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 보신 데가 어디라고요? 이땡 팀장님 업체도 많이 봤었었고, 그 다음에, 뭐, 맨, 맨머맨도 봤었고, <웃음> 네, 네. 그 다음에, 뭐, 중고차 마더, 네. 어. 아빠 말고, 어. 아, 원래 아빠죠. 아빠. <웃음> 중고차 아빠. 거기도 있었었고, 그 <웃음> 다음에, 네. 뭐, 무슨 아닌가, 뭐, 시대도 네, 있었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살려고 많이 봤었는데, 그시절로 전상에서 그 화면에서, 영 처리하는 거 타든 하지도 않고, 아, 그래 뭐, 아, 그래 아, 이도 이런 분들 다 똑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거 하는데, 이제, 사용된 거를 딱 보고 나서, 아, 이, 이렇게 오픈했으면은, 이렇게 그게 힘트까지 영으로 만드는 작업을 디테일하게. 네, 그런 하는 거보고아 이게 만약에 맞다면, 왜 다른, 중고차, 거기서는, 이런 방식을 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 아, 했죠. 네. 아, 왜이기안 했을까. 여기만 오픈하는 것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부들영화관 다시 한번더같아봤는데 없더라. 그렇게 오픈하고 하는데가 없더라. 고 그러고 나서 사님도 다시 시크린쪽 보니까 이제 신생이고, 그러니까 아이사님들이 뭔가 좀회기로이뤄갖고 정말 지금 후발주자지만 치고 나가기 위해서 막전체 오픈하고 그 수트룸에 내가 이만 먹겠다라고 그또딱 그것도 그것도 그만이 더 오픈했다. 딱한5만원 먹겠다고. 아 이런 게좀 정식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맡았을 때 라고 생각했는 제가 사진데뭐 진짜 다른 게 아니고, 그거 보고 믿고 그냥 그 탁성도, 탁성 관련도 좀시에문의했을 때, 탁성도 해주는 게 솔직히 쉽지 않은, 저런게 당연히 돈을 주고 하는 게아니 돈을 당연히 줄 생각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것도, 아, 저흰 돈을 안 받습니다. 와이프랑 자기가 돈안 받으니까, 오예, 어, 그럼 가지 말자. 그래서 가지도 말자. 그러면 그냥 어차피 차는 다 보시니까. 그렇게 해서 뭐 저도 정말 좋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사진. 인터넷 보시다가 뭐 허위 명령이 의심되시면, 찍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웃음> 바로 다 온붙네요 그냥 바로바로 갑자기 바로 오더라고요 <웃음> 그런것도 이제 문의 많이 하셔야될것 같아요 뭐 굳이 잘 안사시더라도 문의하시면 충분히 사이껏 <웃음> 네, 네, 성실하게 보내주시니까 좋습니게 좋자 합니다 날개 좀하자 화이팅 하십네 안녕하세요 날개중고사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저희 뭐였지? 어그랜저 TG TG 수원에서 지금 출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M파크 예? M파크 넘어왔습니다 M파크 도 지금 차 대표가 그 M파크 와가지고 먼저 K7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경정비 할거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그 끝내고 저희는 수원에서 출고하고 지금 바로 넘어와서 그 K7 가지고 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 강원도로강원도 동해로 워크샵을 떠납니다 네. 거기다 이제 그 고객님한테 차량을 저희가 직접 인도해 드리고 인도해 드릴 겸 저희 여름휴가도 못가가지고 하루 하룻밤만 네. 동해가서 좀 콧바람 좀 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수원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M파크 5층이고요 여기 오다 보니까 되게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경매차라서 싼 차량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거는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엠파크 타워에 써 있는 팻말이 지금 이렇 붙어 있어요. 네, 경매차라서 싼 차량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주의하세요. 네, 네. <웃음> 자, 시승차라서 싸다고 한다면 허위 매물이 가능,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 보니까 아. 어, 어. 싸다고 했는데, 할부 승계 얘기하면은 이것도 허위죠. 네. 이렇게 좋은 말이 서있네요, 여기에 저희. 허위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거를 어,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고객들은 모르지 고객들은 모르니까 저런 걸로 좀 악용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눈탱이 씌울 음.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들 절대 서 보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어, 이번 고객님께서는 동해시 쪽에 사신다고 하시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저희 쪽에 차를 그냥 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고 금액만, 금액만 넣어줄테니 출고해서 탁송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러 왔고 지금 이건 이제 리프트만 뛰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내드렸고요 그전에 <웃음> 여기 K7 진행하면서 저희 차 대표가 차 대표가 혼자서 다 거의 대부분 일을 모두 네,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여기서 리프트만 하고 바로 출고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출고만 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강원도 넘어가기 전에 지금 리프터 띄워가지고 영상 고객님한테 보내드리도록,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한번 볼까요? 어, 하구에 어. 실린더블럭, 요게 실린더블럭인데 전혀 예, 음. 누유되는 적은 없고 미션 쪽도 마찬가지고요 엔진 미션 깨끗하네요. 다 깨끗합니다 네, 등속 몸무기여도 깨끗하고요 몸무기 어, 깨끗하네요 이쪽도, 어, 이쪽도 깨끗하네 깨끗하고 음. 뒤쪽에 보면은 뒤쪽에도 차가 얼마 안 돼서 새차내 거의. 그러게. 이거 언더 했네. 어. 와가지고 아, 아, 맞죠? 아, 그러네. 언더 코팅 다해 되어 있어요. 고객님이 강원도에 동해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더 코팅 네,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동해시에 계셔서. 그래서 언더코팅 된 차량이면 좋죠 응. 네 지금 고객님께서 강원도 동해시에 살고 계십니다 바닷지역은 원래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이 튀거나 뭐 이렇게 많이 튀는게 튀는게 일반 물이 아니라 손기가 있는 물이라서 하부에 부식이 바람. 어, 바람 그리고 그 하부에 부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언더코팅을 해놓고 많이 타시거든요 태풍때문에 요건 네. 되있네요 <웃음> 혼자만 옷갈아입었습니다 <웃음> 네, 지금 저희 강원도 가는 길이고요. 어, 제가 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어, 이차 상태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봤는데 어, 우선에 지금 핸들이 어, 무겁습니다. 묵직한이 느껴져가지고 어, 주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전하게 좀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중요한거 브레이크도 중요하겠죠 브레이크도 중요한데 브레이크도 잘 뜹니다 브레이크잘 뜹고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먼트도 잘 맞아요 얼라이먼트도 상당히 퍼펙트하게 지금 맞춰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가속 이제 추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아까 살짝 한번 갈거 같는데 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상태 지금 컨디션 최상인 것 같아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것같고 그리고 뭐 아까 저희가 이제 출구하기 전에 소모품 같은 거싹 한번 확인했고 또 어, 라이트, 라이트 그다음에 제동등, 위등 여러 가지 다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도 문제 없이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이렇게하여 저희는 워크샵을 갑니다.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강원도 고객님이 이제 멋이잖아요 지역이 저희가 직접 탑승을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모든 고객님께 저희가 이렇게 못해드립니다 네. 전부 다 해드리는게 아니라 저희가 어 여름 기간동안 여름 기간동안 이제 쉬지도 못하고 어 저희 진짜 정말 눈코을새 없이 바빴는데요 <웃음> 어 그렇게 이제 일하고 이제 내일 하루 딱 시간이 비었어요 진짜 딱 하루 그래서 오늘 가서 1박 2일 쉴겸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는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어, 네, 뭐 네, 아까도 말씀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보신 분들 앞에 세분다 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어, 우리 날개 중고차 동영상 보면서 좀 이렇게 그 믿음 하나로 그냥 이렇게 다 붙었고 아차 보지도 않고 동해에서 네. 수원에 계신 분께 전화로 카톡으로 남겨서 왔는데 차는 상뭐 너무 좋고 외관도 좋고 내부도 좋고 지금 내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차 보실 때 다른 중고차가 아는 지인 동생이 이제 하고 있어서 거에 갔다 왔었는데, 어, 금액도 여기 100만 원도 비쌌었고, 차 상태도, 키로수는 조금, 키로수도 조금 더 나갔었고 상태가 근데 지금 뭐 이거랑 비교해보면, 그거는 이게 100이라 치면 그게 한 80% 정도? 이제 가격도 100만 원도 비쌌었고, 아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일단 저희도 한번 알아차면 이제 알아보려고 그냥, 문의만 드렸었는데 이제 <웃음> <웃음> 다음에도 혹시 중고차 사실 수 있으시면 어 예? 예. 제가 예. 적극 추천? <웃음> 아, <웃음> 아, 예. 소개 많이 해주시라고 예, 예. 예. 뭐 강원도까지, 강원도에 솔직히 생각서 중고차 <웃음> 구매하는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매매상도 많지도 않고 차량도 많지도 않고 또 서울까지 가려면 거리도 있고 비용도 들고 오라는데 어, 날개 중고차 이렇게 해주시면 뭐 중고차 하나 더 있으면 소개해서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잘 샀으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니다 네. 네, 그리고 키가 네. 두 개입니다. 오우, 예. 네. <웃음> 두개 없는 차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네, 맞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키가 그거, 별건 아니지만, 은 그거 맞추려면 13만 원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 없는 차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요 온전히 있는 차들이러요 맞습니다. 축하드니다 이걸로, 이걸로 이담,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아 정말 진짜 너무 좋네요 아 좋습니다 진짜 뭐하시나요? 낚시합니다 <웃음> 뭐 잡히나요? 아직 없네요 <웃음> 네 선선지씨 네 뭐하시나요? 배회하고 있습니다 어? <웃음> 낚시를할줄 몰라서 <웃음> <웃음> 나오니까 어때요? 아 진짜 그 안에서 맨날 매연 맞고 차만 보고 오르다가 나와서 물 보고 낚시하고 하니까 우리끼리 증설한 얘기도 많이 했고 <웃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예. 예. 휘 휘. 우리가 요새 그 아크라는 게임을 <웃음> 어, 아, 아크라는 <웃음> 게임을 <좀> 많이 즐겨하고 <웃음> 있는데 딱 배경이 아크 같아요. 아크 아직도 아크 있지만 아크 A I K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거기를 그치. 지금 여기 우리가 거기 거기 온거 같아. 신사판. 공룡만 있으면 딱이야. <웃음> 배경이 이렇습니다.